네 반갑습니다 네 선물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지금은 오후 6시 52분이죠 510회 5 선물옵션 전업투자 성공 비법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옵션 재테크 어, 성공 비법을 공개하도록 하죠. 자, 5일선, 1일선 21선 지지선을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죠? 자, 일봉상, 아, 자, 그래프는 이렇게 돼있죠 그죠? 자, m a c d 가한 번, 매수 신호, 오죠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상승 확대가 되었죠. 확대 구간이 제어들었고 8월달, 그죠? 8월달, 말까지 330포인트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그죠? 두번 이제 은봉이 발생했습니다. 오늘은 한 11선에서, 어 반등을한 상태죠, 그죠? 이게 하늘 색깔이 11선인데, 11선을 지지하고 올라쳤습니다. 일단 5일선은 무너진 상태였죠. 이 5일선이 320.42입니다. 320.42. 5일선이 무너진 상태로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5일선, 11선, 21선에서 매수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 긴 안목으로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죠? 포인트 매매법, 자, 어떻게 할까요? 그죠? 긴 거로 하시면 돼요. 그죠? 긴 거. 자, 여기 보시면 행사 가격이 있죠. 콜 옵션에, 그죠? 코스피 200에 대한 예, 콜 옵션, 행사 가격이 2.5 단위로 분포가 되었어요. 그죠? 322 지금 등 가격이죠. 그죠? 등 가격. 왼쪽에는 콜 옵션. 2020년 9월 달 거, 10월 달 거, 11월 달 거, 12월 달 거. 엄청 많아요. 여러분. 이거 다매매다 해보셔야 돼요. 그죠? 지금 9월달 물이 예, 거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12월달도 있어요 그죠 12월달 10월달 11월달 다 했어요 다 한번 직급을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사가 격이 그죠 음. 자 317로 한번 볼까요 콜317 7.45포인트 <웃음> 너무 크죠 그죠 예. 그러면 320포인트는 포인트도 너무 크죠 그죠 예. 322는 4.9, 그죠? 바로 밑에 감 볼까요? 325, 그죠? 325, 행사 가격이 325에 대한 콜 옵션, 그죠? 9월달, 그죠? 요거에다 클릭을 딱 하는 거죠? 그럼 한 3.96. 뭐, 이 정도 괜찮단 말이죠. 3포인트에서 4포인트 사이 매매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매매해보신 까봐 요게 현재 한 계약당 100만원 꼴 친단 말이죠. 4포인트가 아, 100만원이잖아요, 그죠? 4 곱하기 25만 하면 딱 100만 원 됩니다. 계산하기도 편해요. 한 계약 당장 100만 원씩 들어간단 말이죠. 1그 0만원 같으면 10 계약 들어갈 수가 있어요. 느긋하게, 그죠? 벌써 제가 뭐라 합니까? 3.5 단위, 그죠? 3.5, 3.00, 뭐 2.5, 2.00. 그렇게 분할, 그죠? 진입을 쭉 한단 말이죠. 아이 매매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꺼번에 0만에딱한천만다 질러보세요. 그냥 아장납니다. 그죠? 50% 그냥 반토막 돼버려요. 그죠? 벌써 여기 같은 경우도 32% 날라갔잖아요. 그죠? 어찌 대비해서. 이렇게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분할 진입, 분할 청산하고. 포인트 매매법으로 하면은 그렇게 급하게 매매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냥 그냥 20% 정도만 매매하시면 돼요. 나머지 8 0는 밑에 쭉 깔아놔야 돼요. 그죠? 이렇게 포인트 맵까지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 계속 동영상을 보다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자 5일선 오늘 5일선은 그죠 5일선에서 매수했을 거고 1일선우에서도 조금 매수했을 거죠 그죠 계속 지금은 여러분 계속 그날그날 그날 수익 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주위 며칠 올랐습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칠을, 지금, 칠을 동안 쭉 상승했어요. 예. 좀쉴 때가 됐어요. 그죠? 예. 자, 한번 오르고, 또 조정하고, 또한번 오르고, 계단식 상승한단 말이에요. 계단식. 예. 상승할 때, 뭐, 쭉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쭉 갔다가, 여기서 약간 행보했다가, 또쭉 올라갔다. 이렇게, 이렇게, 계단식 상승을 하니까, 예. 내려오는 적적, 매수를 해야 되겠죠? 예. 매수를 쭉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시가, 시가 밑에서는, 그저 매수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포인트 단위로, 어, 매수를 하고, 아, 매수했던 거 이제, 만약에 월요일 날또 상승을 하게 되면, 계속 올라가면서 추가 이익 실현을 하시면 되는 거고, 아, 또 21선까지, 그죠? 21선까지 내려올 때까지 또, 어, 분할 진입할 정도로 80%가 있어야 돼요. 그죠? 음. 이렇게 폭락을 했을 때는, 푸드 어, 옵션에다가, 푸드 옵션을 조금 매수를 해가지고, 내려올 때, 그죠? 5분 봉 차트 볼까요? 오늘 많이 내려갔잖아요. 이런 매도일 때, 푸드 옵션을 좀 매수를 해가지고, 그죠? 이익 좀실은하고 그죠? 5일선 <웃음> 부분에서 또, 어, 코어를 매수하고, 이렇게, 매수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 특히, 초반에는 한 번씩, 매도에, 푸드 옵션을 좀 매수해가지고, 그죠? 에, 조금 매수해가지고, 이거 좀 실은 하고, 그렇게, 이렇게, 매도, 매수 신호 나올 때는 또 정리하고, 그죠? 에, 이, 잘 이용을 하시면 좋, 습니다행복할 때는 뭐, 어차피 조용히셔야 되고, 에. 자, 그렇게 해서, 어, 포인트 매매법도, 오, 오, 조금 알려드렸습니다. 저점 매수를 지금 계속 하셔야 돼요. 그죠? 콜 옵션. 뭐, 다른 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푸 옵션은 잠시, 그죠? 잠시 헷지용으로좀 이익을 좀 실현하고 들어갔다가 확 한번 질러볼 필요도 있고. 오늘 풋 옵션 조금 매매할 수 있는 좋은 차수가 있었죠. 그죠? 외국인들이 주식 4,641억을 매도, 어, 매도했잖아요. 주식을. 그죠? 푸드옵션을 어, 계속 어, 조식을 매도했기 때문에 푸드옵션에 예, 조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죠 선물은 또 4,200개를 또 샀죠 그죠 아, 이렇게 해서 어, 음, 예, 행복하는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콜옵션을 매도를 했어요 아, 행복해, 행복할 의지를 가지고 있더라 말이죠 이거 충분히 장중에 예, 이걸 잘 보셔야 돼죠 어, 어, 갑자기, 콜 옵션을 매도한다는 것은, 일단은, 박스 끈 장세를 당보가 만들겠다는 거죠. 예, 조종 장세를 만들어 놓고, 또, 계단식, 예, 상승하기 위해서, 이제, 행, 행보를 하는 거죠. 행보, 그죠? 행보했다가, 또,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풋 옵션도, 뭐 매수를 38억, 약간 이게, 이제, 행보장세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그죠? 주식은 팔고 선물은 매수하고 죠 그죠. 네, 이런 모습을 보였고 금융투자는 2800억 그죠 어, 2800억 매수를 했고 어, 연기금은 1845억 어, 주식을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장세는 지금 베이스에서는 또 마이너스 0.49까지 또 벌어졌죠 죠그 4월 물은 0.99으로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잠시, 예, 숨 고르기 장세입니다. 숨 고르기 장세니까, 예, 저점마다, 그죠? 저점마다 내려오는 때마다, 그죠? 5일선, 11선, 21선까지 내려올 때마다 콜 매수로 적용을 하시고, 어, 푸드 어, 옵션에 조금씩 매수를 해가지고 이익을 실현하는 그런 점법 필요합니다. 자 어, 이게 뭐 한순간에 그냥 쉽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연습을 해야 돼요 장기 포지션 단기 포지션 그죠? 단기 포지션은 푸드옵션을 매수를 한거지고요매수해서 잠시 이걸 실현한 거 그런 전략이고 장기 포지션은 그죠? 콜옵션으로 가는거죠 이렇게 까지 해서 어, 자 8월 말까지 그죠? 330 포인트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뭐, 맞을 수도 있고, 뭐, 틀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보고, 긴 안목으로 하시고, 오, 내려올 때마다 저점 매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의 투자 내역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모의 투자 내역. 뭐, 수익 날 때도 있고, 그죠? 손실 날 때도 있습니다. 뭐. 음. 길게, 푼알진이, 푼알증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몰빵매매하면 안 됩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장이 내려올 때, 느긋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꼭, 어,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몰빵매매 하는 순간, 거들난다는 사실, 알아셔야 돼요. 한두 번 성공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매매하다 보면, 팍, 날아갑니다. 한 방에. 어, 어. 뭐 허구한 날 어, 뭐, 몰빵매매 하시면 안됩니다 안 음. 그래서 이게 모의투자를 많이 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감각이 늘어납니다 서단계 3년이면 어, 풍월를없는다고 했으니까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결판이 될 겁니다 금전 누르고 저장 누르고요 그렇죠? 오늘은 당일 총손익이 5억 3천만원 손실입니다 뭐 하락하니까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계속 콜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 금액이 19억 추정자산이 19억 9천만원입니다 이한 종목에다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종목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19억이나 되니까, 한 종목에다 다살 수가 없어요. 여러 종목을 지금 사고 있습니다. 자, 8월 4일부터 우리가 좀 보고 있는 거죠. 자, 8월 4일부터, 그때가 3억 3천만이었어요. 그죠? 추가 뭐, 에타금 추가도 하고 해가지고, 3억 3천이 지금 19억 9천만이 되었습니다. 누적 수익은 지금 15억 1 예, 천만원 됐죠. 그죠. 예, 어제 오늘 손실 났습니다. 음, 이게 매매일지를 지금 우리 카페에 그죠. 어, 신기한 선물 옵션에 예, 매매일지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5억 3천만원 손실이고 그죠. 음, 추정자산은 19억 9천만원이고 예, 그래프는 예, 이런식으로 이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게 한 77억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뭐 5억 3천0만원 깨먹었죠. 누적 수익은 15억 1 천만원. 이렇게 8월 4일부터 오늘 8월 14일까지 누적 수익이 15억 천만원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계속 모의투자를 하다보면 실시간으로 그죠. 장중 장중 실시간에만 이렇게 조회가 됩니다 수익률이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모의투자 내역도 직접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어, 살펴보고 또 올라갈 때 올라갈 때또 이익 실현하고 그죠 내려올 때또 받치고 저는 주문가는 3억 4천만 원또 있습니다 또 추가로 내려오면 또 계속 매수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예, 예 모습을 보여 드렸으니까 어, 이렇게 공개한 만큼 뭐 이게 뭔가 타산지석로 삼고 말이죠 수익이 어떻게 나는 건지 뭐 그죠 자꾸 나름대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눈만 볶음볶음 뜨고 있으면 안됩니다 그죠 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510회 방송 선물옵션으로 전업투자 어, 성공한 비법을 공개해 드렸습니다 모의투자 내용도 알려드렸고 8월 말까지 330포인트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5일선 10일선 20일선 지지되는 지점에다가 계속 푸을 매수 들어가야 되고 20% 만 장중매매 하시고 쭉 내려올 때마다 매수로 임하셔야 돼요 그죠 4포인트 이상 짜리로 꼭 하셔야 돼요 그죠 뭐한 100번 말씀드렸습니다 3포인트에서 4포인트 살리 그죠 이거 뭐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 있습니까? 3포 3포인트에서 4포인트 종목으로 매매하실 거 그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뭐 1포인트 뭐 1포인트 미만짜 자꾸 매매하면 깡통됩니다 결국. 그 한두번 맞출 줄 모르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뭐 1포인트 미만 자리요 자꾸 매매하시면 깡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 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어, 동영상 어,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그죠? 동영상, 어, 대박 조건도 다 살펴드렸으니까. 오늘 특히, 음, 자, 120분 봉이 그죠? 몇도시나 나왔죠? 그죠? 그죠? 네. 어제, 어제 나왔죠? 어제 종가상으로. 그죠? 아, 좀 위험합니다. 그죠? 네, 위험합니다. 위험한 상황을 알고 계시고 어, 예. 오랜만리강심장은 오히려 어, 갈아갈 때마다 또콜 매수 들어가셔서 한번 반등할 때 털고 예, 나오는 전략 어,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